강의 내용입니다. 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창업자금즉 시드머니도 필요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것을 준비할 때 내가 정말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나 어느 학교 나왔어?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이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니 당연히 성공할 거야. 우리의 열정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우리는 이러한 모호한 자신감으로 자칫 자신이 실제 능력이 최고라고 믿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나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창업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관련한 사례를 먼저 살펴볼까요? 유지현 온톤PR 대표의 책의 답은 실패의 담들을 보면 지나친 자신감과 공고 없는 자신감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 대표는 좋은 회사에 다닌 이들일수록 창업 후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니는 회사가 잘 굴러간 건 조직과 시스템 덕분이지 그들이 능력 덕분이 아니에요. 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역시 창업했지만 1차 사업에 실패하였고 지금 제2의 창업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죠. 이처럼 자신의 능력을 가대평가하거나 혹은 너무 가소평가해서 오늘 창업의 실패는 대부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은 데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자기 능력이 중요성과 창업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 그리고 능력에 맞는 창업 플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기 능력이란 예비 창업자마, 기지 창업자, 그리고 그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개인적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 혹은 자신의 능력이 회사에서 어떻게 발휘되느냐가 창업의 성공 혹은 창업의 폐망으로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죠. 자신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중요합니다. 가령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 일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며 학습을 통해서도 해당 과업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선택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상사에게 해당 가업은 나의 역량을 초과하는 일이어서 도저히 완수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하시라고 부탁하고 포기하는 것두 번째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일을 다시는 맡을 수 없을지 모르니 내 머리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선택의 중심점이 되는데 나의 인생이 걸린 창업에서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더 중요한 요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중요한 자신의 능력을 운에 맡겨보거나 검토해보지 않거나 남의 말에 의해서 어쭈 뭐너 그거 잘하더라 등의 말만 믿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거라는 착각으로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의 세계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독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창업에 있어 자기 자신의 능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개인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비나트폰 페터스트로프의 사고의 오류라는 책에는 다음 표와 같이 자기 가대평가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과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오는 오류, 즉 가대평가는 오판이라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판으로 인해서 자신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오판을 하고요. 투자자가 나에게 투자할 것이라고 또 오판을 하게 됩니다.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것이라고 또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비 창업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소평가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감 결여입니다. 가소평가는 자신감 결여라는 공식이 설립되는 거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는 게 있어야죠. 뭐 자신이 없는데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것 같아요. 이러한 말들은 스스로 겸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너무 가소평가하다 보니 이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창업 기업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거기에 겸손까지 갖춘 사람이라면 더욱더 좋아하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혼자 할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사업으로 창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시나리오 작가, 기획자, PD,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창업은 혼자 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창업을 할 때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능력이 직결되어 도전성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세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창업 성공의 올바른 첫걸음을 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창업자가 가져야 할 능력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창업자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 지식 리더십 사회성 피치 능력 자금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그 중에서도 창업이 주체로서 가져야 할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있어 필요한 사업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사업 아이템, 인재, 기술력, 기타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크게 구분지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결인자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투자유치 준비성의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자 능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의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업의 주체가 경영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를 잊거나 혹은 가대평가하기도 합니다. 경영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자신의 능력이 정말 경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지 한 번쯤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다섯 가지 중요한 항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상중하를 선택하여서 내가 경영자로서의 중요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일 업종에 대한 경험이 있다. 두 번째 본인 자금으로 1 년은 버틸 수 있다. 세 번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네 번째 핵심 인력 확보 능력이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개석상에서 자신 혹은 창업 아이템을 피할수 있다. 자, 두 번째는 기술성인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던 창업은 융합의 시작점입니다.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을 새로 창조해내는 일이 아니라 지구상에 나와 있는 것을 새롭게 자신의 형태에 맞게 융합하는 것이 창업이라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술성이 필요합니다. 경영자 능력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중요한 항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융합,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제품 개발이 기본 구상 및 설계도,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게라고볼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나 자신이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제품을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세 번째로는 시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성의 가장 큰 체크 방향은 바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유통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미 시장의 포화 상태이고 사람들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 그 창업 아이템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므로 시장성에 대한 내용을 검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창업이 중요한 항목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중요한 항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규모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경쟁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해외 진출 가능성은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가? 혹은 시장의 성장률은 50%를 넘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자네 번째로 사업성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항목입니다 가령 시장 규모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내가 창업했을 때 얼마 정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죠. 만약 1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마케팅과 영업적인 능력도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중요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개발 후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첫 매출까지의 예상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그리고 세 번째, 타겟 고객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 마케팅 전략, 유통망, 유통조직 등 다양한 판매 관련 파트너 사를 보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판매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준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의 준비성이라 함은 창업의 종잣돈인 시드투자 엔젤투자 vc 투자 뭐 데모데이 등을 통한 외부 투자 자금 유치에 대한 준비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받고 투자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자유치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일단 대출로 시작해서 창업을 시작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대출로 시작하는 것도 외부 자금의 유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한 대표적인 대출 시스템이 있고요 기술형 및 신용만 있다면 대출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는 것도 있고요 데모데이 행사, 뭐 기타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사에서 투자유치 그리고 지원금, 기타 등등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투자유치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업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다 두 번째, 투자를 해주거나 소개를 시켜줄 인력풀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자를 만나면 우리 기업을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가 제안하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